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저보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빡센 훈련이거든요 일단 수비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훈련이에요 모비스 메인 훈련 나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비? 모든 프로농구 선수들은 나비 훈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 은 수비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나비를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비에 대한 설명 먼저 드려 볼게요 선으로 저 끝까지 일단 가는 거예요 사이트로 첫 번째. 오케이. 아까 싸서 어, 실전, 실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가는데요. 여기는 땅을 짚어요. 어렇게 어떤 데는 손등을 댑니다. 이렇게 하다? 똑같이까지 와서. 땅을 짚고 여기까지 오시면은 음. 라인 조금만 비켜주세요. 자그 다음은 또 똑같이 대각선으로 해오합니다 해오 다시 또 끝까지 가는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또땅지키자 또 시선은 앞도 모르게 좋아요 딱 정면 내 수비자 아이 생각 정면, 정면. 자, 이제는 사각형으로 돌아오면 끝인데 이쪽으로 갈때 디나이에요 디나이, 디나이. 디나이. 그왼손은뻗으시고요 오른손은 상대방 공이 여기 공이 여기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볼 제가 볼못 받게, 볼못 받게, 볼못 받게, 아 볼못 받게. 이걸로 아아 커버 하시고 볼 맞을 때까지 가시고요. 자, 잘 주세요. 자, 뒤집어서 <웃음> 땅식 여기서 또 땅식기. 아 이번 안으로 지켜서. 돌아서. 네, 아 아또 땅. 이쪽을 바라 보는 게 좋아요. 하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디나이 디나이 디나이인데. 뒤로 가는 데나예요 상대가 을못 그 잡게 할때백도어앞로도못 잡게 하고 백더아는 뒤로못 잡게 뒤로 가는 데는 아요 뒤로 뒤로 저는 앞으로팔으로이 요쪽 손을 팔 버튼, 팔 버튼. 요쪽 손으로 오펜스가 어디로 가는지 느껴야 돼요. 요렇게 느껴서 와서 또땅지기 <웃음> 꽃다발 꽃다발 네, 네. 자, 이게 이제 나비거든요. 나비. 나오팀 잘못 가면 아. 오피스 같은 데 가잖아요. 왕나비하면왕나비 저기까지가. 왕나비하면 두보 아, 아, 있죠. 일단 나비를 한번 경험해 보실 건데요. <웃음> 네, 그렇게 두 명씩. 두 명씩으로. 나 같이 서두 번씩 하면 볼까요? 몇개 한번 적죠. 두어씩, 두어씩. 투타이? 자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어떻게 숨을 어떻게 빼서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베이킹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숨에 안돼 숨에 안돼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땅 질질 라인 찍어야 돼요 라인 라인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넘어 숨에 안돼 숨에 안돼 숨에 안돼 틀어놨 오케이 오케이 굿잡 굿잡 굿잡 굿잡 굿잡 굿잡 굿잡 굿잡 오케이 다리 바꿔서 한 번만 더 하고 끝내 네. 두번을 해야 아리 이니까 그러니까. 네. 뛰어오셔야 돼요 뛰어오셔야 돼요 빨리 아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알이 100% 배요 여기랑 이제 막 이렇게 못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쉬면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보이시아니눈안돼 바로 보이보셔야 돼요. 어머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색좀 색다른 경험이었을 거예요. 뭐 농구 배우러 왔는데 맨날 공 가지고 슛 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좀 지루하지만 재미없는 거뭐 트레이닝을 좀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